철원 군청에서 운영하는 철원 두루의 숲속 문화촌을 아시나요? 제가 직접 다녀오고 자세히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아, 요새 코로나19가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철원 두루의 숲속 문화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전에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 추가로 혹시 구독자분께서 알고 계시는 맛집 정보라든지 여행 정보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직접 다녀와 보고 정성스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11월에 철원 여행을 다녀오면서 어, 철원 여행 정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사실 마지막 코스는 이 철원, 두루의 숲속 문화촌이었습니다. 드릴 말씀도 많고 해서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철원 두루엘 숲속 문화촌은 강원도 철원군 갈마르 지경리 산 5번지 일원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입니다. 어, 지경리 마을회관 쪽으로 가시면 제가 전에 추천해드린 고양식당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고양식당이랑 두루엘 숲속 문화촌은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코스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루엘 숲속 문화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2019년 6월 28일에 개장한 신생자연휴양림입니다. 신생자연휴양림이라서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만 아직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더군요. 이 공사 얘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의 숙소 문화촌은 4인 기준 1박에 14만 원이고요. 어, 결제 금액의 30%를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14만 원이면 또 사실 따지 않은 금액인데 그래도 3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니까 어, 비용은 거기서 제외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철원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녁에 시내에서 피자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바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철원 두루의 숙소 문화촌은 숙박 시설 외에 즐길만한 시설이 많은 휴양림입니다. 여러가지 체험을 할수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하고 에코어드벤처 시설이 있었는데요. 에코어드벤처 체험장은 예약 없이 관리사무실에서 결제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음, 장갑이랑 헬멧도 대여를 해주고요. 나이에 따라서 어, 코스가 정해지게 되는데 저희는 소노공 코스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정말 땀이 흠뻑 젖을 만큼 신나서 놀았는데 아 이거 제가 쫓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쉴수 있는 커다란 금을 해먹도 있습니다. 체험은 인당 1만 원이고요, 지역 할인이 들어가면 7천 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루의 숲속 문화촌에서 즐길만한 시설이 또 하나 있는데 어, 목재 문화체험장입니다. 어, 목공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상을 고르고 그것을 만드는 목공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큰아들이 비행기를 고르고 작은아들이 이런 잠자리를 골랐는데요. 체험은 나무를 본드로 붙이고 색을 입히는 정도의 단이도 나서 어린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체험이 가능합니다. 체험을 진행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아이들 이름도 이렇게 새겨주셨습니다. 안신욕이나 조교기 가능한 시설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해당 시선물은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숙박시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총 15동이 있고요총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순남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이 철원 두루엘 숲속 문화처는 시설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1층은 필로피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이 숙박시설인데 1층에는 별도로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서 날이 좋으면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그 옆집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정말 강원도 별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긴 바베큐도 가능한데요 어, 별도의 바베큐장이 있고 각 방에 해당하는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됩니다. 날이 추워져서 저희는 바비큐를 하진 않았는데 이 숯이나 그릴, 토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테이블하고 화로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내부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시설은 원룸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장 좋았던게 방에 들어갈때 나던 편백나무 냄새입니다. 천장하고 벽이 편백나무로 되어있어서 어 방에 들어갈때 상쾌함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좋았던건 정면에 이렇게 커다란 창이 있어서 이 창으로 이 보이는 숲속뷰가 아주 시원하게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역시나 새로 생긴 자연휴양림답게 시설도 상당히 깔끔했는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뭐 에어컨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이거 특이한 게 요거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저는 자연휴양림을 꽤나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방안에 갖춰진 휴양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커피포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따뜻한 온수도 아주 잘 나와서 상당히 쾌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철원 두루의 숲속 문화촌에 조금 아쉬웠던 점몇 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에서 이 화장실을 가려면 이 현관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요. 아, 이게 좀 아쉬웠어요. 문을 방으로 빼면 좋았을 텐데, 현관을 통해서 다시 화장실로 가야 돼서 화장실을 가려면 문을 하나 더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아쉬웠던 점은 아직도 어,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인데요. 이철원엔트로의 숲속 문화촌 곳곳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얼핏 보니까 2020년 5월까지 어, 물놀이장하고 캠핑데크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뭐 조금 어수선한 점은 없지 않았는데요. 이 물놀이장하고 캠핑데크가 완성된다면 더욱 인기 좋은 휴양림이 될것 같습니다. 이 철원 두루의 숲속문화촌은 제가 다녀본 자유휴양림 중에서 상당히 넓은 규모에 속하는 자유휴양림이었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도 있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쩌로엔 두루의 숲속 문화촌은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빵이네 tv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